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좋아요,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어.. 이번판은 재밌는것좀 하자 틀린다며 찍고방종 네. 찍고방종해야지 어, 필요해서 안돼 이거는 무조건 탑만 민다는 마인 진짜 이틀인다면 탑만 민다는 마인드 어 뭐야 리신 플랜데 뭐냐 아좀 이번판 많이 힘들 것 같은 느낌 왜 하필 탑카드이냐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소환사가 아, 이길 수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메네연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웃음> 뭐야, 하딩이한 요 티머인가? 받을게? 어, 아이었지 원한다면. 내니 언 먼저 큐부터 깔아둘 텐데. 서치 음. <목소리> <목소리> 다 빼놔야지 저기까지는 갈 생각 거의 없고 너 CS 평타로 먹어야 된다 오지게 아프네 하팅 <웃음> 개 웃긴다 일로와 아 아파라 와 진짜 이아포아으상으고 으아! 으아! 이아 으아! 으 지텔 타고 올텐데 지금 빠져가지고 Q 회복량 빠르게 진짜 쟤 뭐야 하딩은 내 잘못 만났다 차라리 티모가 탑이었더라면 내가 힘들었을텐데 하딩 그냥 E로 딱 타고 나중에 쟤 때려도 내가 Q로 다시 피읍하면 되니까 가 하딩 순대일 줄 아는 유일하게 진짜 하딩 상대는 내가. 오케이. 존화 포. 때려 때려 괜찮아. <웃음> 하딩. 시을수습니다하 딩아, 평타로 먹어야지. 오, 손쉬운 사냥이 되게 그쪽이 정글 올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없어스타임. 아니, CS 못 먹는 거 싫어요. 아등야~ <웃음> 아, 저거 이 e 점화 걸면은 그치? 아군이 타녔습니다. 마저를 가고 그다음에 차리간 스태틱을 갈까? 전쟁으로 마저하고 스태틱 오히려 더낫겠다 너만 쏘해져 안죽어요 너만 포탑 없어서 죽어요 포탑 너무 고맙고 아 맛있는데? 죽으면네이드제 시스템 아무 것도 얼마 먹고 시스템 태우고 학살 중입니다. 어, 마아 있었네. 맞아 저거로 가고. 오, 리신이 팀홀로 이겨 대박인데? 아 리신 잘한다 지금 어차피 탑은 네이득이라가지고 진짜 하이머딩만건 단추네 진짜 이거 포타만 없으면은 이게 끝나 그냥 대기 이제 오열하지 CS는 CS대로 먹고 나한테 저포타 나둘이 타냈습니다 대포노 쳤자 자식 뭐하니? 친구 불렀노 안녕? <웃음> 안녕? 왜 왔니? 아이 왜? 창을 왜 그러던데. 아.. 음, 달달한테원싱 나한테 주노 다시 돌아왔는거 왜? 일로 와봐. 아, 짱아. 뭐하냐, 이달리아? 진짜 죽고 싶어? 이달리아, 이거 찍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쌀이었냐? 아, 쌀까지는 내가 잡아줄 수가 없다. 미안. 잠깐만, 쌀까지 잡고? 와! 미쳤네. 아, 잡을 걸 생각했는데. 아. 아 근데 진짜 하딩 너무 불쌍하다 여기 있어요. 아군이 당했습 아, 너무 쉽다, 진짜 하딩아. 어떻게 해야 되냐? 어, 하딩이 포탑 덕분에 어 진짜 골드 많이 챙기는데 하딩아 그냥 Q 까지 깔지 히하라큐안 까는 게더 이득이겠다. 진짜 하딩이한테 q 까지 포탑 골드 주니까. 자 포탑 보여줄게 이들 아~ 그습 그냥 포탑이 골드가 되는 걸왜 모를까? 포탑방패가 사라집니다. 민니언님의 포션이자 포탑은내 골든데, 미션탑은... 어, 뭐야? 좀 상대 정글 내보을때뭐 하냐? 아좀더꺼좀 오자. 좀 오자. 아왜 아, 너? 아군이 당했습니다. 전쟁으로... 람모야 그리고... 쟤네 정령인데, 왜 집에 온 거야? 저기 핫살 중니다 와, 저... w 네 아니, 탑은 이겨주면 뭐해? 정글이 탑을 안 오는데? 진짜, 그냥 이긴다고 해서 안하도 아, 되는 거라고 착각하네? 오케이. 그래도 이기는 게 기분 좋지 않아? 난 이기는 게 좋던데, 너는 뭐 저도 다. 아, 아 시시기 너무 오지기 걸렸다.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손쉬운 사냥이. 보자 이거 일단 정글만 저거 오브젝트만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갱까진 안말할게 오브젝트만 지금 하이머딩거 이제부터 CS먹기 시작할건데 건다 와도 상관없어 싸이이 라이비 안오면 싸이빙만 와도 상관없다 어머지는 같이 오니까 저랬잖아 이온거 좀... 을 아, 재밌다? 진짜... 츄린게 추링... 오랜만에 한거 같아. 아, 뭐야? 캐때리뤄져있어 몰랐네. 츠리로츠리 님들 저탐만밀 테니까 다른 라인 다 밀어주세요. 무난다면. 로 간다리시나? 어차피 쟤네저 막으려면 적어도 4일 포함 3명 정도는 와야 돼. 내나 일단 미드 좀 밀어 주고. 아, 못 밀겠다. 쌀일 어, 쌀일 패턴? 깜까야지. 하딩이 시했음 없네. 아 티모 시키 진짜 아 티모 야 티모 진짜 실명이 짱난다 와제 아, 실명이네 그냥 이제 아무것도 못해. 자 하드 카운트. 아직 아무것도 안 진짜. 그것부터 먼저 붙어야지왜 어, 이렇게 답답하지?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게임이 재밌네. 아, 쿼터부터 부수는 걸 모르는구나. 전장루 일단 나 뭐랑 나오면 모른다 음? 제압되었습니다 대편 티모만 어 티모만 죽여줘 티모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선제팀 대하이 힘든 애들 졸로 간다. 기다리 와괜찮이습니다 와봐 첫 뼈로 캐.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냐? 아 뭐해 우리팀 다 죽었어 루타브 <웃음> 파벤스 누가 키운 거임? 그냥 모르니까 못한번칠때 친구 체습니다 아니다 아. 그냥 모르면 좀 같이자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저팀모 혼자 있으면 잡는데 요것들부터, 요것들부터 먼저. 증거랑 싸울 때 포탑부터 먼저 부수세요. 아, 진짜 팁이다, 이거는. 너나 조용히 하고 들으세요. 오지게 쳐 던졌습니다. 6킬. 어, 보단 내가 바이 최악의 한킬 그리고 포탑. 어너 보단 한거 많아. 진짜 이불을 통해 짱짱짱짱짱짱짱은 진짜 짱짱짱짱짱짱짱 죠. 짱짱 막아줘. 파괴되었습니다. 탑안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이 파괴되었습니다 탑막라 아니 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목소리> 진키파다되었습니다와 진짜 깊 벌레다. 아, <목소리> 진짜 파괴되레습니다태나다 아, 진 죽고싶냐 레리야 진짜 해야겠다. 그.. 이름 뭐였는지 까먹어 아 근데 굳이 멜모 말고.. 그냥 유전무이 갈걸 그랬는데.. 아 영미래.. 그.. 어딨냐.. 아, 유정무이맞구나유정무이유도이정도이이정도 유정무이 막아줘야지 바텀차이 와 바텀차이 진짜 싸워진다 와 와, 30렙 못됐어. 와. 조금밖에 안 남았네, 이제. 진짜 사람이 아니라 기생충입니다. 제재 부탁드립니다. <목소리>